저희 서구에서 청년 음악인들을 공고했어요 모집을 해서 네네 저희가 심사하고 심사위원들이 해주셨죠 네네 그 선정을 해서 그 공연 팀을 꾸려서 그 공연 그 선정된 공모 팀이 예, 저희 뭐 서구 공원이라든지 광장 같은 저희 곳곳 장소에서. 버스킹 공연 해주시는 그런 걸로 기획을 했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기존에는 저희가 그 공연 기획사를 통해서 그 기획, 기획사에서 그 컨셉에 맞게 출연진들을 섭외해 주시고 거의 그런 식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공연을 서로 주, 의견을 조율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그 공개 모집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실력 좋으신 분들이 다 공개 보증하니까 많이 신청을 해 주셔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출연진들이 퀄리티가 훨씬 더 다채롭게 왜냐면 저희가 또 심사를 해서 또그 예 높은 점수분들이 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라인업들이 어 대전에 조그만 실력 있으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번 길회를 통해서 게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네 저희는 약간 좀 아마추어라든가 좀 그런 것도 하고 또 그런 분들을 지원해 드리고 싶었고 해서 기획을 한 거였는데 오히려 또 분명 있으신 분들로 그 라인업들이 많이 채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공개 모집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다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동안은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공연을 많이 못했어요. 못하고 11월 지나서 그 일상회복으로 전환을 했을 때가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공연을, 버스킹 공연을 뚜루룩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사실 추웠어요, 많이. 추워서 공연을 할수 있었으나 추웠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거리 공연을 하는 입장에서 좀 많이 관객분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아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날씨가 좋을 때 버스킹 공연 이런지 그런 공연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뭐 시민분들 많이 찾아뵙고 하고 싶은데 출연자 가수분들을 봐도 조금 축구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잖아요. 노래가 좋더라도 추우니까 차가 들고 가시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출연자분들한테도, 아, 어, 출연자분들도 오랜만에 공연하셨는데, 그런 관객분들이랑 많이 소통을 못해서 아쉽겠다. 그래서 빨리 봄에는 코로나도 없어지고 해서 공연만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거리두기도 하나가 되고, 그래도, 예. 네. 공연을 많이 할수 있게 돼서 또 날씨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 버스킹 사업을 기획하게 됐고 하면서 하니까 좋더라고요. <웃음> 오랜만에 하니까 저도 보는 입장에서도 좋고 그 공연하시는 분들도 네, 좋아하시는 것 같고 관객분들도 당연히 네. 좋아하시고 네 사실 이 공연을 기획하게 된 ITM을 저희 과장님이 살짝 힌트 비슷하게 주셨어요, 과장님이. 야, 우리도 그때가 한창 뭐 슈퍼스타 K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을, 때였, 있을 때였는데, 야, 우리도 한번 뽑아보자. 실력 있는 대전, 그 청춘들 많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거 해서 한번 사업 한번 구상 한번 해봐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아, 아 그래, 우리도 뭐 슈퍼스타 K 이런 것처럼 오디션처럼 해서 우리도 뭐 경연도 하고 막한번 해보자 해서, 시책으로 이런 버스킹 사업으로 하는 것을 내게 됐고, 그게 돼서 사업비 비슷하게 이렇게 예산이 확정돼서 버스킹 사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일 그 그런 그 아이템을 주셨던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어 그리고 저희 사업 준비하면서 우리 팀원들 정말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서부터 문화체육과 문화팀 너무 고맙고 그리고 항상 조금 어렵거나 좀안 풀리고 할 때는 혼자서 막 헤맸는데 저희 팀장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팀장님이랑 하나하나 해결하고 풀어갔을 때그 너무 감사했고, 네. 저희 문화체육관 화이팅입니다. 저희 진짜 과장이 진짜 좋으시거든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좋고. 그리고 과장님은 어떻게 보면 공직생활에서 제 롤모델 같으신 분이에요. 여자분이시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으세요. 마음씨도 좋으시고 일도 모든 일도 다 열심히 하시고 일단은 신성이 너무 좋으시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 문화체육과 너무 좋고요. 지금 맡은 일도 너무 좋고 우리 팀원들도 좋고 그래서 이 사업도 더잘될것 같아요.